자, 하이구 좋습니다. 지제 세나, 레볼루션, 미세마라 이제 가볼 텐데 지금 제가 이제 6 단계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망했어요. 삼성은 원래 하나 주는 거니까 아, 삼성 아일린이 떠가지고 망했습니다. 아, 사성이 또 나와야 됩니다. 사성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베타 사전 체험단에서 제가 써봤을 때는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세인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인 괜찮고. 태우 좋고, 활태우가 저는 또 괜찮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을 뽑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뽑기가 실패했으니까 리세마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옵션에서 계정 삭제, 다시 출발하는 게 리세마라인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어 옛날에 제가 다른 게임 리세할 때도 그렇고, 한 번에 리세마라를 막 6개씩 하고 이랬어요. 계정 6개를. 그거를 또 이번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때마침 요거는 제가 또 녹스에서 광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녹스 애플레이어를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여러 개 띄워서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탭이 멀티 실행인데 멀티실 눌러 보면은 자, 이렇게 뜨죠. 아, 녹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핸드폰이라 보면 돼. 복사 네 개만 해 보자, 네 개. 자, 요렇게 지금 네 개를 만들었고요. 하나씩 실행시키는 거죠. 자, 세나 0번, 0번 제일 왼쪽 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나 1번. 그러니까 보통 리세마라 딱 이제 한번 해서 20뽑 할 거. 저는 80뽑을 하겠다. 요런 야심찬 계획이 되겠죠. 자, 요렇게 4개가 실행이 됩니다. 아, 크기 어떻게 줄이냐고요? 크기. 좀 작게 하는 거는 여기 톱니 있죠? 톱니? 톱니 눌러보면 은 이제 해상도 크기 나오는데 960, 540 이렇게 하니까 좀 작네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어요 점점점 누르고 요 버튼이죠. 멀티 컨트롤. 자, 멀티 컨트롤 되면 세나 2, 3, 4다 체크되어 있고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이제부터 요 창에서 누르는 게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가볼게요. 착! 한번 눌렀을 뿐인데, 아? 어? 한번 눌렀는데 냈다. 자, 여러분. 배는 닫을 때도 하나만 클릭, 착! 하면 철학 4개 네다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넷 중에 하나만 떼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중에 하나가 뽑기가잘 떴어 그럼 걔를 구글 계정이랑 연동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동이 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냈다 그러니까 뽑기까지 뽑아 보고 혹시 망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또 출발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한막 8시간 걸릴 거 2시간만 해결한다 뭐 이런 느낌 자, 그냥 얼굴은 그냥 확정해 버릴게요 기본으로 이름은 이제 따로 해야 되는데 이럴때 이제 위에 동기화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기화기 때문에 하나를 클릭해도 다 같이 클릭되는 거거든 여기 일시정지하면 하나씩 따로 할수 있어요 이때는 이거는 구스 하게 구스1, 구스2, 구스3, 구스4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이제 동기화 이거 플레이 버튼 누르면 다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럼 한번 착 눌러서 착어 이제 채팅창에서 녹스 잘 만드는데 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하면서 칭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번에 뭐 안드로이드 9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게 호환성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새날에도 안드로이드 9으로 설치하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스 안드로이드 9 버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그쪽으로 고고싱 한 번에 모음 4개 네 시작, 촤, 크다? 야 좋아요. 자, 스킬도 내가 한번 누르면 네명이 동시에 똑같이 드는 거야, 스킬을. 두두두 뛰어 올라가서 탁꺾고 특수 이동, 착 4개 네한 번에 동시에 슉, 후, 변신도 한 번에 팍, 슉. 자, 근데 다만, 리세마라 필수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뭐, 요거 한번 해보고 망하면 그나마 괜찮은 걸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시 간도, 소 중한 거라고 약간 현질해 가지고 뽑아 보면 되 지？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리셋 을 한번 해보 면서 여러분 들 이랑 이제, 정 보들 을 정리 를해봤 는데 리셋 한번 다하는데 까지？한 4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스킵 을좀 했을 때 기준 입니다. 스킵 안 하고 느긋하게 하면 한 50분 정도 그 정도 보이고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리셋 안 하고 그냥 고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초반 스토리들은 스킵 해도 될것 같아요. 세나 의 영웅이 별로 없거든요. 크게 스토리 막 아까워 하실 필요 없이 처음 그냥 스킵 착착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5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5단계 진행 시에 무료 10회 뽑기가 진행 가능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한번 뛰어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웬 아저씨가 웃어주면 사성 확정이라고 하고요. 레이첼 누나가 나와서 윙크 나오면 사성 확정입니다. 근데 망해도 삼성 정도는 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단계까지 진행하면 우편으로 10회 뽑기를 한번더 진행 가능합니다. 바로 한개만더 하면 6단계거든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서 10회를 더 뽑아보자. 근데 이 10회는 아까 위에 10회 뽑기랑좀 다른 형태더라고요. 이 10회 뽑기는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으로 오게. 되니 확인해서 수령. 그리고 가방에 가셔야 돼. 요 가방에 가서 뽑기권으로 까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총 20개를 한번 까보는 게 리세마라가 되겠습니다. <웃음> 그냥 메인 퀘스트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됩니다. 길이 어렵다거나 아무튼 전혀 없습니다. 서터지에서 5단계까지 무조건 진행. 자, 그래서 가다보면은 증명의 방에서 이렇게 전출 시스템 가이드 체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데 빠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가보도 됩니다. 저는 튜토리얼 나중에 메뉴에서 다다할수 있거든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이제 5단계 오면은 무료 복귀하게 되는데 <웃음> 자, 여기서 이제 막갈지니까 동기화를 끄겠습니다. 끄고 하나씩 까볼게요. 자, 1번부터 뽑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1번 친구. 두두두두 자, 우리는 미세발 한번 했는데 지금 4 계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계정. 1번 계정 출발. 자,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웃어줘도 4성이고요. 레이첼 누나가 나와서 윙크해줘도 4성 확정이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 삼성 하나 확정이겠죠 삼성 에이스 삼성 에이스 자 1번은 망했습니다 1번 망했고 오늘 우리 지금 채팅창 4번 지금 오늘 굉장히 기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4번이 빠리빠리 했서 그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레이첼 누나가 웃어주저 윙크해 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레이첼 누나가 윙크를 아 아저씨 웃어주세요 이아저씨 가요 정감좀안 가. 어, 야, 이거 등불이 초록색인데? 등불 색깔은 뭐,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야, 이쪽은 삼성 웨얼프 나오는데, 웨얼프. 어, 이번 개망했고요 어, 무료 일회 한번 뽑아보자. 어? 레이첼 누나가 윙크를 해줘야 돼, 레이첼 누나는. 원래 웃는 상이신데, 누나가 윙크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무료 한번 이렇게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첼 누나가 아, 윙크를 안 해줬다. 스킵. 아하 자, 3번 한번 3번에서 한번 터지자 제발 짠. 저 문양이 있고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오늘 인상이 안 좋네 여기 속, 어, 색깔이 약간 파랗고 물 속성이 좀 많이 나온다는 뜻인가 아 삼성이 물로 떴다는 얘긴가 보다 그 색깔이 그지 1회법도 한번 가보도록 하구요 아마도 불 속성인 것 같죠. 불 속성 같아 보이고요. 자, 아 불이네. 저 색깔은 이제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우리가 아,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4번 코인, 4번 코인 떡상 한번 가자. 4번, 아, 무료부터 한번 갈게요. 무료부터 하나 착끄락 찍어주면서, 오, 여, 여, 여 빛나다. 불로 빛났고, 빛났고 불이네. 예, 불입니다. 에이? 예,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 10회 이제 들어갈게요. 10회. 자, 제발 진짜 여기서 한번 나와야 된다 진짜. 우리 4번 믿고 있었다 4번 믿고 있어 레이첼놀라아 이야 오데요 어. 아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계속해서 리세마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한번더 레이나와 대화하기 해 주시고요 스킵 눌러주고 광장으로까지 이동을 한번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편함이 아 우편함 사용 기능대 됐지 스톱 여기서 메뉴 들어가면, 어, 우편함이 이제 열렸어요. 잠겨있던 게. 우편함 눌러주시고, 우편함에서도 계정 우편함, 계정 우편함 들어가면은, 그랜드 론칭 기념 카드 소환권 10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 받아주고요. 가방 들어가시고, 여기 점점점 있죠? 점점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들어가시면은, 요 카드가 10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부터 한번 가 볼게요. 4번, 4번 1장 갑니다. 아, 리스트 한번 볼까요? 리스트 보면은 상당한 친구들이 다 들어는 있어요. 들어 있는데 확률이 0.03이라는 거 정도가 조금 아, 그렇긴 하네요. 이 자식들이 5%나 되네 이것들이. 이거. 지 그들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확률을 뚫고 오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와! 기적같이 전부 일성으로 떴습니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3번 갑니다. 3번. 착! 와! 와! 와! 야, 됐나? 와 이게 된다고? 아니 여기서 뜰수 있네요, 여러분. 난 솔직히 이 뽑기는 조금 약간 좀 약한 것 같다는 느낌 들었었는데 삼성 에이스랑 사성 스파이크 같이 떴습니다. 삼성 나가도 떴고요. 삼성 나가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야, 좋아요. 이제 좀 약간 가벼운 가벼운 기분으로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촥. 촥. 아 이게 뜰 수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흥분감이 좀 올라가네. 자 1번. 1번이 사실 근본인데. 자 들어갈게요. 착! 슬 o a 아 없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아, 마지막 꽃기가또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요 단계에서 요 왼쪽 밑에 보이죠? 요거 오토마톤. 자, 요 버튼 터치하면 자, 받아주고요. 카드 수환권 자, 그래서 메뉴에서 상점, 소환 뽑기 들어가면 이제 단차 다섯 개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단차, 네 개정 동시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단차, 출발! 야 나네 이거 볼만하네, 이거. 네 명이서자, 설악 냈다, 표정이 별로 안 좋군요. 에이, 에이, 뭐, 넷일 누나는 웃고는 있지만 윙크를 또 해주셔야 되니까. 저 누나는. 자, 이렇고요한번 더. 자, 제발. 제발, 아닙니다. 어. 단차에서도 대박 뜰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또 뽑기가 또, 뽑기 운이 좀 알아주잖아, 제가. 단차에서 막트자북이라는데 원래. 싹 하는데, 레이첼 3명. 자,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법이 더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상하게. 어. 레이첼 외모가 너, 진짜 넘사다 하시는데요, 진짜. 어. 레이첼 너무 예쁘네요저 이상한 수염 있는 아저씨랑 비교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오늘의 마지막 뽑기 들어가도록 하죠. 샵오 냈다 레이첼 냈다 레이첼 아 윙크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나 그한 번은 안 해주시네 아 요렇게까지 우리 다이아도 조금 써볼까요 다이아도 조금만 써볼게요 이게 맛을 이게 맛을 내가 원래 다이아는 여기 또 모아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확정 삼성을 받으니까 1 0연차로 뽑아야 확정 삼성을 받습니다 에? 지금은 제가 또 영상 찍는 중이기도 하고 약간 못 참겠어 가지고 아, 이렇게까지입니다. 여러 오늘, 여러분, 하여튼 충분히 오늘 리세마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막 여러 창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여러 계정 한꺼번에 할수 있는. 팁들도 좀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구스 3번 쪽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4성 스파이크, 삼성 에이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사전 등록한 거 삼성 레이첼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 정도 출발하면서 여기서 이제 과금을 조금 하면 충분히... 바로 몇가지끌라고 생각하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출발이. 자 그리고 지금 시청자 분께서 알려주신 부분인데 조금 더 가면 지도 등록 전에 루비 보상 받으면 1000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리세마라 하면 좀더 가셔서 이천개까지 한번다 뽑아보고 거기서 또뭐 3번이 지금 제일 좋았는데 만약 1번에서 막 미친 대박이 뜰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 여기까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리세마는 또 지나치게 하면 정신 건강에 게임이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약간 적당하게 하고 키워 나가는 재미를 빨리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세나 즐세나 되십시오.